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해상보험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상보험계약의 기초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오늘은 어, 주요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상보험의 주요용어로는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약관, 계약관계자, 보험의 목적, 보험가입, 보험금액, 보험금 또 전부 보험 일부 보험 초과 보험 공동 보험 협정 보험 가입과 법정 보험 가입 보험료와 보험료 일 해상 사업 해상 위험 해상 손해 보험 기간 보험 계약 기간 보험료 기간과 같이 이 해상 보험을 공부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기본적인 개념 또 이러한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차이점 같은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해상보험증권, 마린팔러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파, 마린팔러시의 개념은 피보험자, 보험자, 보험의 목적, 피보험 위험, 보험가액, 보험금액, 위험의 시기와 종기,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의 약속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한 증서를 얘기합니다. 어, 로이즈 보험증권 이라고도 하는데요 뉴로이즈 마린팔 c 시를 어,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어, 런던 보험자협회인 ILU가 제정한 런던 보험자협회 보험증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해상보험증권은 대부분 ILU 양식의 모태로 작성되어 이 있습니다 그럼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06년 MIA에 따르면 어떠한 성문법규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이 법에 따라 해상보험증권에 구체화된 것이 아니면 해상보험계약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규정에 따르면 해상보험증권의 계약의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해상보험증권의 구체화된 내용만 해상보험계약의 증거가 증거로 인정된다. 이 해상보험증권이 보험계약의 증거증권이다 하는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해상보험계약은 낙성분류식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미 작성된 해상보험증권에 보험자가 서명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해상보험증권의 교부가 곧 보험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성립요건은 아니고 보험증, 증거, 보험계약의 증거증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어, 영국법원에서는 해상보험증권의 증거력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일단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당사자 일방의 요구만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상방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 증권의 개정이나 변경 요구에 있어서 영국법원은 해상보험증권이 예, 공동착오, 커먼 미스테이크, 또 상호착오, 뮤추얼 미스테이크 또는 사기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상방의 분명한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만 해상보험증권의 내용을 삭제 또는 삽입하여 개정할 것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제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으면 추정의 법칙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죠. 다음 보험증권의 양도와 관련해서 1906년의 MyA는 금지 문구가 없는 한 해상보험증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양도는 무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수익권은 보험사고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 자체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해상보험증권의 유통, 유가증권성에 유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어, 여전히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어, 통솔의 입장입니다. 적합보험계약에서는 어, 선화증권과 함께 적합보험증권을 물건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볼 때는 해상보험증권이 양도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유가증권은 유통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의 양도로 증권상의 권리가 조건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는 보험계약이 양도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증권만을 양도한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이전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상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은 부인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는 어 보험선화증권과 함께 저가보험증권을 물건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보험의 목적물과 피보험익을 양도하면서 이 양도와 더불어서 보험증권이 양도될 경우에 부정적 혈력에 의해서 어, 이러한 그 증권의 양도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만 양도할 때 당연히 어, 보험계약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그 해상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은 인정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상보험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조항인데요.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을 해상보험 약관이라고도 합니다. 통상돈증권의 삽입 또는 첨부하게 되어 있고요 i l u 의 기술약관위원회가 제정한 협회약관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어, institute cargo closes institute time closes holds institute voice closes holds institute work closes institute strikes closes institute cargo closes air 뭐등 굉장히 많은 증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협회 약관들은 책으로 뭐 한권 이상이 나올 정도로 뭐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어 약관들이 구약관이라고 해서 뭐 법률이 뭐 개정되었을 때그 어 전법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쭉 지금까지 만들어진 약관은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상보험 약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보험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ILU가 제정한 해상보험 약관을 얘기하는데요. 구약관과 비교해보았을 때, 자기완결성 보험자의 위험부담 원칙 FPA 및 WA 개념으로부터 탈피, 1982년 ICCB와 i c c 의 담보조건 차이가 크다는 점, 국제물류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점, 해적행위의 담보제한, 전쟁 위험과 동일화 위험을 별개의 약관으로 독립시키고 있다는 점 등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완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관의 내용을 법률조문 형식으로 배치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906년 MIA의 주요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여 약관과 법률조항을 일치시킴으로써 약관과 법률조항을 분리시킨 구약관의 해석상 복잡성을 제거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험자의 위험부담 원칙인데요. 피보험 위험을 약관의 일개 조문에 열거를 하고 있고 해상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보험자가 부담할 위험을 예시적 열거주의 방식 또는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82년 ICCA의 경우에는 예시적 열거주의인 전위험 부담 조건 즉 올리스크 조건으로 계약이 약관이 만들어져 있고요. 어, 또 ICCB와 ICCC는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약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FPA 및 WA 개념으로부터 어, 탈피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관에서는 단독해소 면책약관 및 분손담보약관을 기초로 하여 각각 그 보상범위를 달리하고 있었는데요. 1982년 및 1983년 해상보험약관에서는 해상고위의 위험의 개념이나 소손의공제약관을 제거하여 FPA 및 w a 의 개념에서 탈피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1982년 ICCB와 1982년 ICCC의 담보조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인데요. ICC가 보상책임을 지는 위험은 약관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ICCA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반면 ICCB와 C는 제한적 위험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또 ICCC는 ICCB에서 담보하는 지진, 화산, 낙뢰와 같은 위험은 담보하지 않으며 해수, 호수, 하천의 물에 의한 침수 소매 등도 담보하지 않으니 다음 국제물류 개념의 도입인데요 육상운송수단의 전복 또는 탈선을 담보함으로써 해륙복합운송시의 혼합위험을 보상하는 해륙혼합보험을 적합보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1906년 MIA 제2조에서 규정한 해륙혼합위험을 약관에서 어, 상품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적행위의담보제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CCA에서는 비보험 위험에 포함하고 있지만 ICCB와 ICCC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쟁위험과 동맹파업 위험을 별개의 약관으로 독립시켰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전쟁위험과 동맹파업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을 별도의 약관으로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보험에 붙이거나 혹은 특별약관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 관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와 모집 종사자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약 당사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모집 종사자는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로이즈중개사 등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자 영어로는 insurer assurer underwrite 라고 하는데요 피보험자로부터 어, 보험료를 받고 그 대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보상책임을 지는 자를 보험자라고 합니다. 즉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인데요.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보험업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의 사회성을 이유로 보험업은 반드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 또는 기금을 가진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의 형태로만 경영할 수 있게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의 경영은 이러한 설립요건을 구비하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국내 보험자가 직접 인수할 때는 보험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지만 외국 보험에서 인수할 때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국내 지점이 인수하거나 또는 국내 설치된 보험대리점이 그 업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어, 보험계약을 최초로 인수한 보험자를 최초보험자 또는 원수보험자라고 하고요 위험을 분산할 목적으로 최초보험자가 자기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부부하는 것을 재보험이라고 하며 이를 인수한 보험자를 재보험자라고 합니다 어, 또 보험계약에 있어 중고법을 알아보면요 한국에서도 해상보험계약은 ILU 약관을 채용하기 때문에 동약관상 영국법 중부 약관에 의하여 영국의 해상 보험법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영토 내에서 영위되는 보험업의 영위, 보험 계약의 중개 등은 계약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험 계약 당사자를 비롯한 보험 모집과 관련된 자의 설립 요건, 자격 요건, 모집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등 우리 행정법규가 적용되는데요. 계약이나 약관의 유효성 등에 대한 행정법규나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책임보험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 청구권 등의 강행법규 적용에 있어서는 한국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겠습니다 다음 피보험자인데요. 인슈어드 또는 u 슈어드라고 합니다. 보험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의 피해자로서 보험 보상을 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어, 커먼노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영리법계에서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 외에 보험계약자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다음 보험 모집 종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보험 모집과 보험 모집 종사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험계약의 체계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모집이라고 하는데요. 보험회사는 모집행위를 통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게 됩니다 모집행위를 할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및 직원의 하나입니다 보험회사의 임원과 직원의 모집행위는 보험회사 본인의 모집행위가 되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모집행위는 보험회사의 보조자의 자격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보험대리점입니다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계를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얘기합니다. 특정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계를 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의 체계를 대리한다면 하 모집행위에 해당하는 최악대리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보험업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험중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계를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 제8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얘기합니다.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과는 달리 보험중개사는 특정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체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어, 다음 로이즈 중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이즈 브로커는 로이즈 조합으로부터 로이즈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개를 할수 있는 자격을 승인받고 영업하는 법인 또는 개인중개사를 얘기합니다. 로이즈 조합은 소속 보험자와 거래를 할수 있는 중개사를 로이즈가 인정한 중개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중개사는 로이즈 보험 조합의 보험자와 직접 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통상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최초 보험자가 재보험에 부부할 경우 로이즈중개사를 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보험의 목적은 해상보험으로 부부할 수 있는 목적물 즉 부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얘기합니다. 어, 선박보험에서 선박, 적하보험에서 적하, 운임보험에서 운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 1906년 MIA 제3조 2항에서는 어, 1. 선박물건 또는 기타의 물건이 해상위험에 직면하는 경우 2. 피보험 재산이 해상위험에 직면함으로써 운임, 여객운임, 수수료, 이윤 또는 기타의 금전적 이익의 수득 또는 취득이 위협받거나 혹은 선급금, 대부금 또는 비용에 대한 보증이 위협받을 경우, 3. 해상 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 재산의 소유자나 기타 피보험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제 3자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해상 사업이 존재한다고 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 따라서 보험의 목적이 될수 있는 것은 선박 물건 또는 기타의 동산과 같은 유형의 재산 뿐만 아니라 운임, 여객 운임, 수수료, 이윤 등의 금전적 이익이라든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같은 유형의 재산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보험의 목적의 기재방법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06년의 m a 제 26조 1항에서는 보험의 목적은 상당히 확실하게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위험의 목적, 성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의 목적을 기재해야 된다. 다음은 선박 물건 운임 선체 및 기계류와 같은 일반 명칭도 물론 사용될 수 있지만 보험자가 오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의 목적을 잘못 기재하면 보험자는 1906년 MIA 제18조의 고지의 위반이나 제20조의 부실 표시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의 기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관습이 고려가 되고요. 다만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 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이익의 성질과 범위를 보험증권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증권에 보험의 목적이 일반 적명칭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보험증권은 피 보험자가 부부할 것을 의도한 피보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어, 파, 관련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앵글로 아프리카 모천츠 대 어, 베일리 사건에서 만든지 20년이 지나고 전쟁 재고품인 남성용 가죽 조끼를 새 남성 의류라고 기재하였다면 보험자가 이것을 20년 된 전쟁 제고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중요한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책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 덧로프 브라더스 대 어, 타운드 사건에서는 수입판매대리상이 보험의 목적을 제품 및 또는 상품이라는 일반 명칭으로 기재하여 부부하였다면 이는 수화인으로서 판매수수료와 선적된 물건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익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판시했기 때문에 기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선박입니다. 해상보험증권해석규칙 RCP라고 부르는데요. RCP 제15조에 제1, 선박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으로서의 선박은 선체, 선박자재, 의장품 및 선박직원이나 부원용 소모품과 식료품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선장 또는 회원이 소비하기 위하여 비치한 소모품이나 식료품은 선박보험의 부보 대상이지 적합보험의 부보대상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특수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무역에 필요한 통상의 선박의장을 포함합니다. 또, 기선의 경우에는 기계류, 보일러, 피 보험자의 소유에 속하는 석탄 및 기관용 소모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RCP는 1906년 MIA나 보험증권에서 특별히 그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요. 선비나 석탄 또는 소모품은 선체매 기계류라는 의미에는 포함되지 않고 의장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서 선수창에 보관 중이고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곡물 운반선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의장품이라면 승구라는 표현 속에는 곡물 운반 시 통상 사용되는 곡물 분리청과짐 밑갈개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선박의 보험가액을 산출하고자 할 때에는 1906년에 i 제16조 1항을 적용하는데요. 선박의 개념에 포함된 요소의 가액에 보험비용까지 합한 것을 선박의 보험가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적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CCA와 ICCB, ICCCS는 셔페적합보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카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1906년 MIA에서는 카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제90조에서는 무버블리, 즉 동산이라고 쓰고 rcp 17조에서는 qus 물건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를 달리 하더라도 결국 적합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될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특정한 화물, 물건, 화물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906년 mia에서 조항을 한번 볼까요 무버블즈는 선박 이후에 이동 가능한 유체재산을 의미한다 화폐 유가증권 및 기타 증서를 포함한다고 했고요. 구스는 상품의 성질을 가지는 물건에 한정하고 개인 소모품이나 선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료품 및 소모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관습이 없는 한, 갑판적 화물 및사안 동물은 그러한 사실을 명시하여 부부하지 않고 물건의 총괄적 명칭으로만 보험에 부부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즉, 갑판적 화물이는 사실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 부부하지 않니냐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음 관습에 대해서는 해운업계에서의 관습을 말하는 것이지 해상보험업계에서의 관습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약물을 선적항에 있는 본선까지는 내양선의각반에 적자에 운송하는 것이 당의 운송업계의 관습이라면 보험자가 그 관습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그 약물을 갑판적 화물이라고 명시하여 부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반시하고 있습니다. 선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료품과 소모품은 선박의 개념에 포함되는데 이는 선박보험의 부보 대상이 되는 것이지 적하보험의 부보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해운업케이스관습되기하는 것이고요. 어, 보험가입 산출에서는 1906년 MIA 제16조 3항이 적용되는데 물건의 원가 즉 프라임코스트의 선적비용 및 보험비용을 합한 액수를 보험가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CP상 운임에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운임 뿐만 아니라 선주가 자신의 선박을 사용하여 자신의 물건 혹은 동산을 운송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도 포함하게 됩니다 여객운임은 포함되지 않고 여객운임을 부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이를 명시하게 됩니다 다음 보험가입의 산출과 관련해서는 운임총액의 보험비용을 합한 금액을 보험가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그 강의에서는 세 번째 강의에서는 해상보험증권과 해상보험약관을 한번 구분해 보시죠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의 개념을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이상 제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